속보입니다. 4월 19일 오전 8시 16분 일본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북부경계 부근에서 규모 5.3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기상청은 진원지가 후쿠시마 현 나카도오리라고 발표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0km입니다. 일본기상청은 수남 이후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바라키현 북부시로사토마치 에서는 진도, 오약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을 진도 1, 진도 2, 진도 3, 진도 4, 진도 5약 진도 5강, 진도 6약 진도 6강, 진도 7등 10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도 1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도 5약은 책상 위에 책등이 떨어지거나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이동, 불안정한 물건이 쓰러지는 일이 있는 정도입니다. 수도 도쿄도가 있는 간토지방과 도우쿠지방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2, 진도 1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2는 실내에 조용히 있었던 사람의 대다수가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진도 1은 실내에 조용히 있던 사람들의 소수가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4.6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새벽과 오전에 규모 5.0과 5.2 그리고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는 규모 4.6의 강진과 통가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강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현은 지난달에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강진으로 수도권인 간토지방에서는 정전이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70만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약 208만건의 정전이 발생했었으며 2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다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